자 이제는 앞 시간에는 우리가 수리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정해졌고 지금은 타로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풀까요? 수리사주와 타로카드의 차이점은 푸는 파이점만 하나는 우리가 태어난 운명을 아는 상태에서 풀어가는 것이고 타로카드는 이 사람은 운명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풀어가는 것이다 두개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수리사주나 타로카드나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리사주는 이런 사람이 하게 되면 수리사주로서 그냥 태어난 사주로서 우리는 풀면 되는데 타로카드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 카드 타로카드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 타로카드에는 네가지 유형의 카드가 있다고 그랬다 그죠 천명이 타로카드는 영혼 카드, 인간 카드, 귀신 카드, 인연의 카드 네 종류가 있다 그럼 이네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휘둘리게 되면 내 추대가 없다는 거죠 영혼이 휘둘리게 되면 내 추대가 없는 거고 인간이 휘둘리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사람이 우유부단해지는가 분별력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에 귀신 카드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이 사람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거 자기 주관이 없어지버는거지 그러면 인형 카드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이 속거나 역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주는 미리 나는 이런 어려움이 취해졌다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됐는데 이 타로 카드는 이런 사람이 런 것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거다이 말. 내가 재물이 있습니까 하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에서 푸는 것은 직급 일어난 일들이 뭔지를 먼저 푸는 것이고 이때는 어떻게? 내가 궁금한 것을 먼저 푸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명제 설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심리, 이런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것이 명제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분들이 다른 사람이 온다. 타다, 카드 한다 해가지고 내 재물이 있습니까? 카드 한번 돌리갖고 너는 재물이 있다, 없다?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타로 카드는 지금부터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것인지를 이제 풀어 나가는 수의 논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게 이거 명제 그래서 명제 설정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재물운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거 갖고 바로 타드를 돌린다는 말이가? 당신이 뭘 알아서 이거 돌릴 거예요. 하느님 이가 부처님 이거 가이 어떻게 알겠는가져 돌려갖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뭘까 심리를 했잖아요 그제 이 사람이 마음이 뭘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 벌고 싶다는 이 심리 라는 거다 그치 이 심리 라는 거다 그러면 누구말따나 요면테템뭐 마야지 연애하다가 남자친구가 어디 갚고 나면 뭐,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겠습니까 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질문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그 남자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이말이 그죠? 나는 무슨, 말이야? 나의 마음이 바람일 뿐이다. 바람일 뿐이다. 나는 어떻게 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는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겠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답이라는 거다. 그쵸? 그럼 이 재물이,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심리는 어떤 것일까? 나 지금, 어? 돈에 찌들리니? 돈이 좀 풍요롭고 되든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 마음의 심리라는 거다 이 욕이라는 거다 욕이 그러면 이 사람이 명제는 어떻게 해? 자 이런 상태로 인해서 나는 이런 재물운을 가지고 내가 타로 카드로 상담한다는 것은 내가 재물운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돼 있는지 재물운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카드 갖고 상담 다할수 있는 거야 자 모든 것은 답 없어 그지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자기야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판단과 능력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고기를 그 하기 싫은 거야 고기를안 그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재물을 내가 구하러 가는데 그러면 구하고 싶다 좀더 능력하고 싶다 돈이 호주머니에 많이 있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무엇을 찾아야 되겠나? 이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가난하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 어렵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거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어려울까? 이것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려움을 찾지 못하는데 어려움을 찾지 못하는데 이 사람인데 이 재물이니 가도로 누가 이야기한다이 말이가. 가만히 있는데 온다 이말이가그건뭐 도둑질하는 방법이 없지 그건 답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답이 없다 음. 그럼 명제술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돈에 대해서 부족하니 돈이 좀 넉넉하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를 우리는 푸는 거야 답은 자기가 갖고 있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에서 이런 명제를 설정하는데 이 상태에서 저렇게 안된니이 사람은 안 됐다는 거요 카드를 돌렸다는 것은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카드를 돌려야 만이 되겠나? 아, 이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에? 찾으려면 우리는 무슨 카드를 돌리면 되겠나? 아까 수리 사주나 마찬가지다. 아까 술이 사주나 마찬가지다. 뭐? 사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가 업장. 업장? 그러면 카드는 뭐까 업장에 카드 붙이면 되잖아. 그래, 업장을 돌려. 업장을, 차, 업장을 찾아야 되는데, 알지? 업장을 가야 되는데, 응. 업장을 찾아야 되는데, 업장에 어떻게 카드로 사합이 되면 그 카드가 무슨 카드가? 업장 카드지야. 업장 당연하지. <웃음> 업장을 <웃음> 찾으려면 업장 카드를 돌려야 되는 거야. 아김 기신 너무 좋아하면 안돼 자 그래서 우리는 업장 카드를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업장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에발생된 원인을 찾는 거야 그것이 바로 업장이야 그럼 업장을 찾기 위해서 카드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업장 카드를 돌리게 되는 거야 업장 카드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때 수리 사주를 풀 때는 업장이요 타르 카드를 돌 때는 업장 카드야. 그렇게 논리가 네. 정확한 거야. 그러면 이 카드는 몇 장일까? 너, 네. 선글장. 네. 자, 네. 자, 이거와 이것의 차이는 여기에서 수는 주어진 운명의 재능의 특징이고, 특징을 나타내는 숫자고, 여기 있는 카드는 어떻게?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장수가 되는 거야, 카드 장수가. 카드 장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카드로 돌릴 때는 이 사람이 어렵다 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이 유를 찾아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업장 카드 라는 거다 업장은 왜 어렵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업장 이니 코드 갖고 돌리니까 업장에 카드를 갖다 붙이면 업장 카드야 자 그러면 이 업장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재물을 어? 힘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장으로 인해서 발생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겠지 업장은 이유와 원인을 발생 원인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돈을 털어먹고 돈이 부족하고 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갖고 찾아야 되겠나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돌아온 애군 카드라는 거다. 애군 카드. <웃음> 이 업장에 의해서 이 사람인데 운을 막고 있는, 힘들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는 애군 카드라는 거다. 애군이 우리는 앞에, 아까 어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짐을풀 때, 빚을 풀 때, 빚을 못 갚은 거야. 우리 수리사주에는 빚을 못 갚아갖고, 다른 사람이 다 뺏어 갚으니까. 빚을 안 갚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니까, 자기는 돈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애군이 들어가고 돈이 다틀리뽑는 거야. 그렇게 애군이다. 애군의 카드 갖고 돌리시니, 어떤 카드? 아, 애군 카드 적어놨잖아, 애군 카드. 그럼 몇장 깔고 하겠나? 이것은 상호작용을 했다. 그죠? 그렇게 못해 이 네. 말. 다섯 네. 그러면 이거는 업장 카드는 네장 갖고 돌리지만은, 이 애군 카드는 다섯 장 갖고 돌리는 거야. 당연히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업장으로 해서 이런 애군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재물이 다 털려 갖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풀면 뭐하 말이야 응? 아니 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해 놓고 그 뒤에 답 안할 수없는면 어렵다 하면 어쩌란 말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상담하러 온 이유는 이어움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해질 것인가를 상담하러 온 거야 돈 주고 그죠 그럼 이까지 풀게 되면 여러분 돈 받을 자격이 없어 돈 받으면 안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애군이 벌어지는데 내이 난간을 자이 난간을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할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아, 누가 도와줘야 뭐될거아닌가 뭔가? 응? 이것이 도움 카드라는 게다. 도움, 도움, 도움. 도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지 힘으로는, 이 사람은 지가 힘들면 지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도움을 아까지게 뭐 했나? 도움 카드라는 거지, 그지 그럼 도움 카드는 몇 장? 석장 갖고 가는 거야. 무슨 귀나드지? 그 석장이다. 석장 갖고 하는 거야. 그, 습장 갖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돈을 받네.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 이게 구렁만하잖아.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노력을 해야지. 정성을 들이. 아, 노력 노력 더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남인데 맨날 속았다는 거다 이거네. 그래. 여기서 보면. 인간인데 속았고 지 정신인데 정, 정신이 나가서 속았고 귀신인데 홀키어어 속았고 인연인데요, 게 당연스러 속한 거야. 그래서 지는 잘못 사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안 속아야 되겠지. 이때지 속았다 했잖아. 아거는 귀신이 말 아, 니고 지인데 지가 속한 거야. 이거 영혼 영혼 카드가 속았으면 지가 지인데 속한 거고. 인간인데 속으면 지가 바보라서 속한거고 귀신인데 는 지가 힘이 없다면서 속한거고 인연들은 어떻게 해? 꼬여서 속한거야 이래 속고 저래 속고막 마구잡이 속한거야. 마구잡이 속다보니까 어떻게? 자기는 못사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도움만 받으면 많아. 어디있어? 서자 예를 들게 되면 네, 이 사람이 도움을 주갖고 다른 사람이 네가 돈을 좀 줬어. 그러면 돈을 갖다가 또 홀다닥 홀기으면안 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게다. 조심 카드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안 속아야 되는 거야 안 속아야 될아이가 그쵸? 이것이 바로 조심 카드라. 음. 조심 카드는 몇 장이니까? 에? 에? 아7 0 약가 몇 명이래? 약을 약을 누가 몇몇개 있다죠? 아 일곱 장이지. 그렇게 일곱 개 약이니까 에? 논리는 똑같아. 모든 학문의 근본은 수는 뭐 철저하게 똑같은 거야. 에? 그럼 조심만 하면 되겠나? 아, 조심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죠. 백날 조심하면 뭐 돈이 있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인연이, 낸데똑바른 인연이 있는 곳에 가든지, 밥줄 사람인데 가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개야. 그러면 갈 길과 할 일을 찾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갈 길과 할 일을 찾는 우리는 어떻게 이 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일과 길의 카드다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가르치지를 못했어 왜 카드가 없으니 <웃음> 이거는 어디서 나와 있겠나 네? 그렇게 당연히 지금 팔관문 대왕 그리나라는 그 카드에 들어있는 게이팔자이 그 말이야 그제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여기서 이런 사람이 4개 갖고 9장 갖고 우리 푸는거잖아 그제 1번부터 9번까지 푸는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 몇장 3 4 5 6은 없어요 인간은 저 우리 푸는 게 없기 때문에 건물 자3 4 5 7 8 9다풀어지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그럼 나중에 우리 숫자 연산법을 배울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 논리를 푼다 이 말이야 근데 단지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다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그거 제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상담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어렵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 가지 판단을 우리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몇 종류로 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판단과 결정을 못했어 궁금해서 이제 나는 재물이 궁금해서 나 재물 때문에 나는 무슨 할 일을 할까 말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자 이런 가제를 놓고 나는 이시어려게 된 이유는 업장 카드가 꼭 돌리는 거야. 업장 카드가 돌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인가 여러분들 혼에 알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 어려움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도와야 되겠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 그지? 이것이 우리는 도움카드, 소위 말하는 기인이다. 자, 그러면 이 기인만 있으면 뭐 해? 내가 또 틀리 뿐은 곤란. 도와준다, 도와준다 해갖고 틀리 뿐은 곤란하잖아. 그래서 조심한 카드야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만 하면 안돼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뭐 재물을 오든지 어디 가갖고뭐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뭐가고필요 이것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온상을 푸는 것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푸는 것은 이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야 우리가 푸는 것은 이 카드를 기초적으로 딱 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가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를 기본적으로 푸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카드라 카드 한장돌나놓고마음 맘대로 막, 막 떠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이것이 작용하면 어떻게 힘들고 이것을 막아야 할 때는 하는데 요까지는 하는데 이것은 단계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어떻게 내 정말로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것이가 요거는 다음 단계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연애운이 있습니까 하면 여기까지는 왜 연애운이 없는 것까지 놔 그럼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개혼법이잖아 이 카드가 필요한 거야 이카드 그럼 이거는 우리는 그냥 기초 가정이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이 사람하고 나면 궁합이 좋을 것인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벌 것인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하고 인연이 맞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것이, 이것이 바로 결혼법이라 그럼 일단 이까지는 첫 단계의 우리 카드 돌리는 것이고 이 다음에는 계엄법 카드를 돌리게 되는 거야. 그럼 <웃음> 이게 급격하게 되면 어떻게 포차에 가가지고 이 카드 한번더 돌리나 놓고 이것이 자기 운명이 뭐 재물인데 누가 그것을 안 되면 되거 그, 그러니까 그만큼 잘할 것 같으면 지나가갖고, 어떻게, 포차 안 하고, 그, 건사하 살지, 그거 할 거, 남인데, 5천원 받고, 3천원 받고 해갖고, 다들 돌리가고 되겠나? 안 되겠지?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이까지는, 막여러분들 5천원을 받든, 만원을 받든,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웃도 어 서비스로 이거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기초라. 이거 자식고할거뭐 있어 이거 순문대로 숫자 9개 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카드를 4개를 돌리고 자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까지 풀게 되겠는 결과가 놓아 이 사람은 왜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결과를 놓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지금부터 내가 재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 마지막 교원법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모든 과제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돌리는 방법이 여러분들 책 속에 들어 있어 일 부분은 다는 없어도 그런데 책 속에 들은 게 가장 근본적인 것만 들어있어 오늘 출판될 책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혀 갖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논리는 어떻게 육은 없어 이런 정해진 뿌리가 카드는 뿌리가 없잖아. 내 운명이 없는데 무슨 뿌리가 있고 그래서 육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수리사주에는 육을 쓴다는 거다. 이런 사람이란 것. 그런데 이런 사람이 카드에서는 이 내게 네 카드를 돌려야만이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갈가있으면 영혼은 어떻게? 내가 정신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푸는 것이고 내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푸는 것이고 내가 기준에 휘둘릴 것인가 안 휘둘릴 것인가를 푸는 것이고 인연으로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를 푸 풀고 속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갖다 줘도 어떻게 속기 마련이든 그죠 그러면 이 논리가 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는 논리가 그죠 이런 것을 카드 나눠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나 절대 못하던데 뭐 다이저 못보면 카드 돌리는 순번이나 이런다고 정신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카드 없이 거기를 하는 거야 이론이안 되는 거야. 카드는, 카드에 카드 눈이 멀어 갖고 그래서 돈이 눈에 묻은 사람은 어떻게 해? 돈만 보면 사죽을 못쓰게 되어는 거야. 그걸 되어만면안 되니까. 자 이런 가정을 거쳐서 우리가 푸는 거야. 그 이거는 철두철명위안 하나야 돼? 술이 사주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은 행동은 이런 심리를 작용 심리다. 그제 이것이 심이라는 거다. 그죠? 지금 심리. 그런데 이 운은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고 네? 그런데 지금 살아온 거는 환경과 여건, 습성, 교육, 지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습성이 들어있는 거야 이 습성이 그러면 습성은 어떻게 디어 되어 있나? 습성은 모르면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요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엉뚱해 갈라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많지 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연구개발 을 하려는데 연구개발 을 하기 싫고 어디가서 방송국 뒤에 가고 갖그 공연하는데 뒤에서 박수치고 있을라 한되는 말이야 그렇게 뭐 되겠나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 습성 심리는 이 두뇌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두뇌에서 우리는 끄집어내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로 이어노제 이거는 철두철미한 거야.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것을 우리는 풀수 없었어. 이것을 풀수 없었고, 그 다음에 카드로서 이거 섭성을 카드가 좀 부족해 갖고, 우리는 지금 심리 통합 카드지만 오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수 있도록 이 카드가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응? 응. 지금부터 이제 요요것을 시작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어디가 할게요. 응?